만에 겟레디를 찍어보려고 나가기 전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겟레디는 언제나 바쁜 법이죠 빨리빨리 오늘도 후딱후딱 해버릴 거예요 먼저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해줘야 돼요 살구색 코랄 컬러의 베이스예요 약간 그래서 자연스럽게 톤업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SPF랑 p h 지수 꽤 높은 편이라서 선크림 대용으로 써도 될것 같아요 바르니까 수분감도 있으니까 되게 촉촉한 느낌을 좀더 더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는 그 피몽시 하이드로 선크림 그거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화장할 때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이 자꾸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도 떠버린다면 제 피부 문제 같고 안 뜨면은 그 선크림이 저한테 맞지 않는 거겠죠. 이렇게 발랐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피부결이 정리된 느낌. 뭔가 피부가 매끈매끈해진 것 같아요. 매끈매끈 촉촉. 다음 쿠션을 사용해줄 건데요.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제유님이공구하실때 마켓에서 구매한 건데 이게 엄청 좋다고 인생 쿠션이라고 소개해주셔가지고 되게 기대를 안고 써봤는데 원래 클리오 쿠션이 되게 좋잖아요. 저도 항상 잘 쓰고 있었는데 약간 저는 색이 좀 아쉬운 게 있었거든요. 었 근데 이번에 컬러도 더 다양하게 나오고 옛날에는 살짝 좀 붉은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있다고 생각했는데, 컬러 밝기도 너무 좋고, 모공이랑 요철 이런 거싹 메꿔주고 하는데, 그렇게 막 커버력이 대신 좋은 대신에, 살짝 두껍게 발리는 편이라서 되게 많이 두드려줘야 되고, 꾹꾹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제 여태까지 살면서 손에 꼽는 인생 쿠션은 입생로랑 언크로드포 쿠션이랑 최근에 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입큰 쿠션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저한테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자주 손이 가고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하나도 안 떴어요 각질이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역시 그피몽쉐 선크림 에센스였나 봐요 그는 화장 안 하는 날 발라야겠다 되게 순해서 좋긴 하거든요 그게 원인이었어 이제 파우더를 발라줄 건데 이건 제가 얼마 전에 브랜드에서 선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으로도 스토리 살짝 보여드렸었는데 케이스가 너무 예쁜 거예요 <웃음> 너무 예쁘잖아요 마블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열면 이렇게 컬러감이 있는 코렉팅 파우더예요 이게 코렉팅을 시켜주면서 톤업도 시켜준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사용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옛날에 또 한때는 스틸라 쟁이여가지고 스틸라만 엄청 썼거든요 먼저 이 약간 다크서클 있는 부분에는 붉은기가 도는 근데 이걸 사용하니까 이렇게 낫빛이 뭔가 통합이 되는 느낌은 아닌 것 같네요 전 얼굴이 살짝 핑크기도 있고 노란끼도 있는데 뭔가 노란끼가 좀더 많다고 생각해서 이 라벤더 컬러를 쓸 거예요 라벤더 컬러로 광대 부위 볼 부위, 이마 어 근데 되게 파우더 표현은 예뻐요. 살짝 요철 블러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뽀얘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초록색 부분으로 이렇게 코 주변이나 붉은기 있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코랩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뭔가 이 옆부분 유분기를 제거해줄게요. 이 아이브로우는 제가 영상에서도 좋다고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나왔던 신제품 중에 좋았던 아이브로우는 이건 것 같아요. 머리색이랑 그래도 제일 비슷한 어두운 갈색 컬러를 사용하는데 저 뭔가 눈썹 모양을 또 바꾸고 싶은 그런 시기가 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바꿔야 될지 너무 고민이에요. 이 눈썹 산을 조금 밀고 이렇게 안 어울릴라나? 이런 식으로 할까? 아니면은 좀더 아치를 살릴까 생각 중이에요. 아니면 좀 라운드로 이렇게 동그란, 동그랗게? 눈썹을 살짝 라운드로 하는 분들을 보면은 또 예쁘더라고요, 되게. 저랑 어울리는지가 문제지만 또. 제가 만약에 눈썹 모양을 바꾸게 되면은 그거 또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게요. 눈썹 다듬는 거랑 그런 거 다. 근데 이 아이브로우는 언제 써도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쁘게 되지? 이것도 가장 최근에 홀리카홀리카에서 나왔던 마이페이브 아이섀도우 메리라는 컬러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이걸로 화장하고 나갔는데 화장이 너무 예쁘게 잘된 거예요 사진도 너무 잘 나오고 그래서 오늘도 한번 이걸로 써보고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먼저 이 밝은 컬러를 사용해 줄게요 이것도 최근에 썼던 아이섀도우 필레트들 중에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건데요. 제가 요즘에 화장했다 하면 은 약간 붉은기가 있는 약간 보랏빛, 핑크빛이 낭낭한 그런 색깔들을 썼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살짝 웜한 코랄 브라운? 그런 컬러를 썼더니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약간 오랜만에 써야 더 뭔가 예뻐보이는거 그런 느낌 아시죠? 오늘은 딱 중간 정도 음영에서 끝나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청순한 듯 조금 도도한 그런 느낌. 다음은 살짝 코랄브라운? 그런 색으로 아까보다 영역을 좀 좁혀서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삼각존 부분도 가운데까지 블렌딩해서 바르고 오늘은 간만에 또 음주를 할 건데 제가 사실 술 먹으면 막 빨개지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베이스를 두껍게 깐다든지 강철 메이크업 그런 거를 하진 않거든요 굳이? 오히려 약간 취향거 같은 그런 숙취 메이크업을 하고 싶더라고요. 다음은 이 팔레트에서 제일 진한 브라운 컬러로 아주 살짝만 더 포인트를 줄 거예요. 저는 눈 가로 길이가 좀 짧아서 이 부분을 진하게 안 하면 은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제 자신이. 이렇 하고 삼각존도 여기가 붙지 않게 가로로 이렇게 해줄거예요 뭔가 이렇게 섀도우가 들어가니까 눈썹이 조금 여는 느낌이랑 살짝 더그려져야될것 같아요 근데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으면 항상 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면서 계속 해서 전체적으로 맞춰 가시더라고요 왜냐면 처음 화장기 없을 때 그렸던 눈썹이랑 또 메이크업이 다 들어가고 나서 이 눈썹 그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이펄 섀도우, 여기 또 진짜 이뻐요. 뭔가 보기에는 다른 펄들이랑 비슷해 보여가지고 별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영롱 반짝 거리더라고요. 되게 세요, 뭔가 펄도. 하지만 펴 바르면 자연스럽게 블링블링 거리죠. 눈두덩이 가운데에 바를 거예요. 이것도 스틸라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섀도우 스틱인데 애교살 섀도우로 너무 좋거든요. 한번 발라볼게요. 미쳤지 않았어요? 와.. 역시 스틸라는 이런 폴 종류 화장품을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앞머리까지 이렇게 해줄게요. 이건 저번에 릴바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쉐딩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에 또 계속 쓰고 있거든요. 뭔가 이걸 쓰고 나니까 전에 썼던 제가 제일 쿨하다고 생각했던 레어카인드 쿨브라운 그게 좀 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기하게. 요즘에는 이 쉐딩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이홀이랑 이어지게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렇게 코 옆도 얄쌍하게 잡아주고 오늘은 뭔가 아이홀 쪽이 좀더 깊게 잡혀볼도 해볼게요. 그리고 애교살 그림자도 넣어주고 이렇게 애교살 그릴 때 집게처럼 잡고 이렇게 넣어주면 은 아주 쉽게 잡혀요. 이 입술 윤곽도 좀 잡아주고 여러분 제가 요즘 잠을 진짜 안 자거든요? 거의 수험생 마냥 3, 4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약간 선잠으로? 그래서 그런지 되게 살 탄력도 많이 떨어지고 피부도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습관을 고치기엔 너무 어렵고 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콜라겐을 한번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콜라겐을 주문해서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약을 챙겨먹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매일매일 꾸준히는 못먹었고 아직은 그래도 한 일주일에 세번 정도는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먹고 있는 건 되게 유명한 건데 아직은 뭔가 효과를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게 주변 먹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피부가 탱탱해진다거나 막 무슨 리프팅 시술받은것 마냥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수분감이 좀더 생기는 느낌? 얼굴에 촉촉함이 유지되고 피부가 뭔가 거칠거칠한 게 아니라 약간 탱글탱글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얼굴을 깎아주니까 조금 사람 같아졌네요. 이것도 스틸라 아이라이너인데요. 제가 예전에 올.. 뭐지 이게? 스테이올데이 아이라이너를 제가 옛날에 써보긴 해봤어요. 근데 막 엄청나게 제 취향까지는 아니었어서 그다지 많이 쓰진 않았었는데 원래는 이런 큰 붓밖에 없잖아요. 근데 투웨이로 엄청나게 얇은 부분까지 나왔더라고요. 이거 봐봐요. 진짜 얇죠? 미쳤어요. 이거 가지고 언더도 그릴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크 언더 래쉬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얇은 부분만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속을 먼저 채울 건데 이게 속 채우기에 진짜 좋아요. 훌렁훌렁한 그런 붓펜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저는 물론 그런 걸 좋아하지만 근데 이거는 약간 텐션이 탱탱한 그런 느낌인데 근데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얇아서 그런지 약 요렇게 약간 꼬리만 살짝 강조된 그런 느낌 이제 뷰러를 사용해서 눈썹을 속눈썹을 찝어줄게요. 아이라인을 아주 얇게 채운 날은 좋은 게이 속눈썹이 더잘 보여요. 제성속눈도 찝어주고 이 홀레카 홀레카 칫솔 카란데이 속눈썹을 길게 표현해주는 롱 익스텐션이에요. 이게 토니모리에서 제일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저도 오늘 처음 써보거든요 이거는? 어 근데 괜찮다. 일단 뭉침 없이 발리고 뭔가 되게 가벼워요 사용감이. 약간 얇게 발리면서 롱래쉬 기능도 확실히 있다. 컬링도 잘 되고 오, 저 이거 마음에 들었어요. 생긴 것도 귀엽게 생겨가지고 아주 좋구만. 제가 사실 메이크업 질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마스카라거든요. 속눈썹 표현. 오늘처럼 약간 속눈썹 속을 얇게 채우고 아예 안 채우셔도 돼요. 속상카풀이신 분은 아예 안 씌우셔도 되고 그 상태에서 꽉 세게 찝고 확실하게 찝어준 다음 마스카라를 하면 은 속눈썹이 화르라 이렇게 돼요. 언더 속눈썹은 다른 날보다는 조금 덜 돋보이게 약간 은은하지만 딱 있는 듯하게 이렇게 해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반대편도 빨리 해주고 마무리할게요. 옛날에 한 2, <웃음> 2년 전에 제가 이 브랜드에서 선물을 받은 건데 이제 버릴 때가 된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까지만 써버리고 빨리 제가 새 걸로 사려고요. 근데 이게 제가 진짜 오랜만에 썼거든요? 옛날에 썼을 때는 살짝 과한가 싶어가지고 안 썼었는데 며칠 전에 쓰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영상에서 한 번만 더 쓰고 버리자 해가지고 오늘 들고 왔어요. 약간 무지개 광이라서 되게 오묘하거든요. 이렇게 콧망울을 해준 다음에 이때도 이렇게 강조해주고 뭔가 광이 약간 차가운 느낌이에요 살짝 쿨톤 분들한테 더 이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제가 이걸 썼을 때 뭔가 다른 색보다는 보랏빛이 좀 강하게 돌았어요 저한테는 이거 다음에 블러셔를 쓰면은 너무 이쁜 거예요 진짜 표현이 이렇게 볼에 앞볼에 이렇게 광을 넣어줘야 돼요 이게 위턱이랑 쓰리랑 이쪽 볼륨도 살려주고 살짝만 이렇게 하이라이팅을 주고 나서 이렇게 블러셔를 사용해줄 건데요. 이색이 흰기가 없는데 약간 차분하면서 적당한 중채도의 그런 핑크색이거든요. 제가 오늘마저 핑크 블러셔를 사용하고 싶진 않았는데 옛날에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긴 했는데 아마 그건 이거보다 조금 더 밝은 컬러일 것 같은데 아닌가? 똑같은 건가? 네, 아무튼 간에 저도 이거 되게 오랜만에 썼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썼을 때 너무 예뻤어가지고 헉, 안 되겠다. 이거는 영상에서 꼭 보여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오늘도 이걸 씁니다. 이런 것도 제가 핑크 블러셔 중에서는 손에 꽂는 애예요. 발색도 진짜 너무 좋아요. 오늘 살짝 술 먹는 날이니까 좀 블러셔가 낭낭하게 약간 세미 숙취 느낌으로 너무 예쁜데? 다음 페리페라 신상!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 잉크 무드 매트 틴트라는 건데요. 일단 케이스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전 약간 그 페리페라 특유의 젖병 케이스가 귀엽긴 했는데 살짝 제 취향은 아니었거든요. 이 매트한 느낌의 케이스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일단 발라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며칠 전에 이 블러셔랑 같이 사용했던 애거든요. 너무 예뻐요, 너무! 발색도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색이 미쳤어요, 진짜. 아직도 페리페라에 꽂힐 것 같아요. 이게 색깔이 너무 예쁘고 좋은 게 너무 쿨하지만은 않은 그런 핑크색상이라서 웜톤, 쿨톤 다잘 받을 수 있는 컬러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블렌딩을 다 시켜주고 나면 은 이렇게 단독으로만 발랐을 때도 너무 예쁘죠? 제가 며칠 전에 화장하고 나갔을 때는 이렇게만 하고 마무리했었는데 오늘은 이 립스틱까지 발라가지고 마무리를 해볼 거예요. 이건 에스쁘아 노웨어 시폰매트 립스틱인데요. 이게 제가 예전에 구매하고 영상에서 보여드렸던건데 직접 써보진 않았거든요? 오늘 처음 써보는 거예요 항상 구매하고 막상 진짜 써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깝게 미쳤다 직접 보고 산 거는 다 이유가 있는데 왜 썩혀도가 안 쓸까요? 이 나쁜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이 페리페라 틴트랑 진짜 꿀조합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지금 약간 제 인생 립조합 중에 하나 오늘 나왔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했던 메이크업 비슷하게 해본 건데 그때 메이크업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었 근데 오늘도 살짝만 바꿔가지고 더 예쁘게 나오게끔 좀 재료들을 추가해서 해봤는데 더 예쁘게 된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마음에 들죠? 웜톤 쿨톤 이런 거안 가리고 웬만하면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눈 음영도 그렇게 쿨한 컬러까지는 아니고 입술도 약간의 그런 쿨한 핑크가 아니거든요? 약간 블러셔만 색깔을 바꿔가지고 쓰면 은 웜톤 분들한테도 진짜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해봤으니까 머리도 조금 고데기도 하고 나가야겠죠? 제가 붙임머리를 뗐는데 지금 머리가 진짜 많이 자랐잖아요 이게 머리를 안다듬은 상태거든요? 제가 그냥 제 손으로 다 떼버린 거라서 정리가 안돼 있는 상태인데 오늘은 약간 웨이브를 주진 않고 그냥 차분하게 할 거라서 웨이브를 주면 살짝 부드러운 이미지가 될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 살짝 도도한 여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만 샤샤샤샤 말아줄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윗볼륨을 살려주는 거예요 볼륨이라 해야 되나? 약간 모양을 좀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예전에는 봉고데기로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귀찮아서 판고데기로 다 해버리거든요 윗부분을 살짝 동그랗게 말아서 열을 준후 말려줘요 좀더 예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여기를 대각선을 잡고 살짝만 꺾어서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모양이 약간 이렇게 물결같이 잡혀요. 여기는 반대로 반대편 대각선을한 다음에 기어를 시켜주고 왼 살짝 좀더 돌려서 잡아줘야 돼요. 볼륨이 모자르다 싶으면 여기 쪽을 좀더 잡아서 똑같이 반복해줘요. 또 반대쪽으로 똑같이 살짝만.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완성이 된것 같아요. 쉽죠 아주? 오늘 겟레디앤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